아까 인바디 결과를 보니까 하체 쪽에는 근육량이 표준인데 상체는 좀이게 부족함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덤벨 같은 걸 하나 준비하면 좋아요 2kg 정도 여기서 이렇게 뻗어 보는 거죠 이렇게 쭉 그대로 쭉 강아지 여기 짐볼에 올려서 올리면 무슨 효과가 있죠? 균형감각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짐볼에 앉아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요? 응 앉아서 음, 그렇지 앉아가지고 딱 잡고 그리고 중요한 게 팔꿈치를 약간 살짝 감아줘요 그러면 견갑이 약간 이렇게 딱 잡혀요 견갑을 잡은 채로 그대로 지그시 뻗어주는 거죠 아랫배를 꽉 잡고서 흔들리지 않게 쭉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뻗었다가 내려올 때 다시 팔꿈치를 모아주면서 잠그고 다시 그대로 쭉 밀고 지그시 쫙 자고 근데 방향성은 약간 위쪽으로 그렇지 그대로 내려갈 때팔꿈치 모아주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푹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감아서 받아 가지고 바로 다시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뻗어서 멈추지 말고 아오 그렇 그대로 오케이 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말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운동이 되면은 이게 영양소가 가면서 여기 팔뚝도 너무 얇았다면 조금 붙게 되고 이렇게 팔뚝살이 약간 늘어지시는 분들은 탄력 있는 팔뚝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한 20개씩 하루에 한 5세트에서 6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컬 흔히 이제 알통 운동이죠 알통 운동 코딱 잡고 어깨를 근데 내신 이렇게 딱 잡아줘야 돼요 딱 잡고 그 형태에서 딱 세우고 둘다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뒤로 꺾이지 않게 꽉 잡아주고 땡기고 나 늘어나고 늘어나고 천천히 천천히 늘어나고 팔꿈치는 약간 떼주고 의존하지 않게 다시 그대로 둘 천천히 늘리고 그렇지 바로 셋 그렇지 꽉 잡아주고 바로 연결 네 팡치지 않게 손목을 유지한 채로 내려 이렇게 쭉 그렇지 바로 연결 삼 그대로 이 그렇지 그리고 이게 혼자 할때 주의할 점이 어깨가 튀어 나오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꽉 잡아 놔야 돼. 요 잡아놓고 코 약간 아래 배딱 눌러주고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늘려주는 느낌. 그렇지. 여기 팔꿈치가 안 움직이게. 음, 팔꿈치가 안 움직이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반동을 되도록 치지 않게. 그리고 내릴 때도 쭉 뜯어주는 느낌. 음, 그리고 흐름이 끊기지 않게. 그렇지. 그렇지. 올라갔을 때 뱉고. 그렇지. 배딱 조여놨죠. 여기 딱 수축이 됐잖아요 그럼 수축이 된 거를 천천히 뜯어줘야 돼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뜯어주고 이어서 끊기지 않게 바로 쫙 조여주고 그렇지 한 20개씩 한 5세트 정도를 해주면 돼요 숙이는 자세 해봐요 숙이는 자세 그렇지 허리 다피고오 되네 그다음에 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자 아까 2kg 다시 들어봅시다 이제 등 운동을 할 거예요 등 운동 그리고 등이 약하면은 어깨가 앞으로 굽거든요등 운동을 꼭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등을 아까 다시 그 자세로 숙여 봐요 어깨를 뒤로 넘겨요 이렇게 턱 당기고 턱 당기고 여기 여기 당긴 는 세로 그치 체중은 앞꿈치에다가 그치 그치 가슴 펴고 음 앞꿈치 약간 무릎 좀만 더 펴고 무릎, 무릎을 펴고 무릎을 펴고 그치 그치 그치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치 넘어가고 놓을 때도 이게 이렇게 팍 풀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잡은 채로 이렇게 그래야 가슴이 펴진 거잖아요. 맞죠? 여기, 여기가 어차피... 그게 여기 기능이 약해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자세를 잡으려고 하면 저절로 강해지거든요. 맞아. 맞 그러니까 자세를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은 확실히 여기가 많이 펴지고 어깨도 펴져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여기를 보상해서 이렇게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배 그래서 아랫배를 눌러줘야 돼요. 아랫배를. 눌러주고 그대로 넘기고 쭉 뜯었다가 이게 풀리지 않게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느낌. 그래야 어깨가 안 빠지고 계속 유지. 가슴 핀 채, 내려갈 때 가슴 펴야 돼. 그렇지, 내려갈 때. 그렇지, 잡아놓고, 잡아놓고, 여기 잡아놓고, 그렇지. 이, 팍 당기지 말고, 넘기기, 뒤로 넘기기. 이, 자, 세 개만 더, 뒤로 넘기기. 삼, 그렇지, 천천히. 음 이, 그렇지, 이 잡아놓은 채로, 바로 연 이, 렇게 오케이. 약간 숙인 자세가 원래 힘들어. 여기 약간 잡히지 않나요? 네, 여기 잡힌 채로 운동하는 연습을 해야지 어깨도 펴지고, 그리고 복부 이렇게 딱 잡아놓고. 이세 가지만 충분히 하셔도 몸이 많이 줘야 돼. 마지막 아쉬우니까 한 개만 더 알려줄게요 네. 음. 그러니까 여기 딱 팔뚝 여기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운동이거든요 응 음. 하나씩 이렇게 자 해봅시다 자 여기 잡고 약간 이렇게 네. 여기서 자 여기 받쳐요 여기를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살짝 그렇지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 팔꿈치가 고정된 채로 이렇게 둘 천천히 내리고 바로 연결 셋팡 치지 말고 그대로 짜듯이 넷 팔꿈치 움직이지 않을게 그렇지 일곱. 천천히 천천히. 몸기울지 않게. 몸딱 잡아주고. 몸 잡아줘요. 그렇지. 그대로. 여덟. 배 잡고. 그렇지. 운동을 하더라도 몸은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거를 양쪽으로 이것도 한 20개씩 5세트 정도 해주면 되겠죠? 약간 이거 평소기 맞을래? 이렇게. 그렇지. 오 여기 한번 힘 잡아요. 오 여기 좀 들어왔다. 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이제 나이 대비해서 근육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